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네. 반가워! 난 일상학번 한국 화장이라고 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화장입니다. 와 진짜 제가 영상이 올라가는 이 오늘! 이제 복학생이 되는데요 아 이제 군대 전역하고 복학할 때랑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촌스럽게 옷을 입어봤는데 확 와닿네요 진짜 내가, 내가 복학생이구나 이제 느껴집니다 제발 강의실 들어갔을 때 저보고 조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가방을 챙겨서 다닐건지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get ready with me를 찍게 되었습니다 마침부터 준비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재밌게 받으셨으면 해요. 자첫 번째로 가방입니다. 가방 이거 가방인데 저는 다른 가방은 안 들고 다닐 생각이고요. 요거 하나만 열심히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검정색 가죽 가방이고 두 번째로 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쓰려고 산 플래너인데 다 먼슬리로 되어 있고 뒤에는 그냥 모눈으로 돼 있어요. 한달 일정을 한 눈에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먼슬리 플래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통입니다. 필통. 어, 무인양품 필통이고요. 아주 심플하고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은 이 필통입니다. 자, 필통을 보시면 이 파란색 펜 하나와 검정색 펜 하나, 그리고 칼이 들어있고요. 아, 빨간색 펜 여기 있네요. 빨간색 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주일짜리 플래너. 어,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플랜을 짤때 제가 많이 쓰는 이 플래너입니다. 요것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필수품이죠 대학생들 필수품 그래서 이 8단짜리 어 뭐라 해야 되죠 이거 다큐멘트 파일 홀더 아무래도 수업이 여러개다 보니까 어, 따로따로 이제 파일을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뭉태기로 가져다니는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업을 4개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좀크긴 한데 그래도 편하니까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챙겨 다녀야 될게 요 미세먼지 마스크 진짜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거 섯개짜리인데 다섯 개짜리를 그냥 가방에 넣어다녀요 그래서 또다 소진하면 또 사가지고 넣어다니는데 그래야 깜빡하고 그냥 집에서 나왔을 때도 편하게 어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입니다 이게 당장은 우리한테 뭐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도 미세먼지 마스크 꼭 쓰시길 바래요 가능하면 이 KF94짜리로 그 다음에 챙겨 다닐게 요요 파우치에요 미니소 파우치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일단 제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요 안경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가끔씩 뭐 중요한 약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렌즈를 껴요 그래서 렌즈랑 이리뉴를 항상 챙겨 다니고요 제가 입술이 좀잘 터가지고 이 히말라야 립밤을 또 챙겨 다니고 제가 손도 잘 터가지고 아유 <웃음> 진짜 카밀 핸드크림도 네,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챙겨야 할게 요거 하, 필수템이에요 에어팟 에어팟이 전 정말 좋은 게이 아이폰과 연동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맥북과 연동이 된다는 점 그래서 컴퓨터 작업할 때도 이게 편리하게 쓸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소중해요 못 잃어요 너무 작고 소중해 자 그리고 챙겨 다니게이 락앤락이죠 왜냐면 이제 복학하면 밥을 그 화장실 그두 번째 칸인가 해서 먹어야 자, 농담이고요. 자, 학식 먹을 겁니다. 당당하게 혼자서 학식 먹을 거예요. 네. 자, 이위하여 저의 복합 가방은 다 싸졌고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저씨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면도부터 하라고. 근데 제가 사실 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도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이걸 다시는 기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수염을 좀 기르고 있고요. 수염 기르는 영상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타전. 복학생으로서 화석이지만 당당하게 이 대학생활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4학년이고 또 졸업반인데 좀 부담되기도 하고 네 설레기도 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학교 다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개학 또는 개강 하잖아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새로운 출발 이 한국타산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야야야야내 밑으로 다구독했